안녕하세요 청년창업가 오영래입니다 저는 오늘 고향인 청주로 올라갑니다 청주로 올라가는 이유는 저희 어머니께서 운영하던 간역 매장이 오늘부로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영업하고 남은 안주를 모두 가져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안주를 집에서 맛있게 요리해서 집안에서 간역을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 이제 엄마가 운영했던 간이역 매장으로 가는데요 진주에서 청주까지 한 3시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어 이제 청주 엄마 가게인 간이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간이역에 들어가서 술 안주가 얼마나 있고 술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 <웃음> 안주 많이 남았어? 어 거기 뭐무 남았어? 거기 위에 냉동. 고치는뭐 있어? 거기 앞에 소팔 포치 고소세지어 많네. 어 맞네. 응, 있어. 안주 많네. <웃음> 가져갈 만큼 가져가고. 아니 엄마 얼마나 가져갈 건데? 아 어쨌든 너 가져갈 만큼 가져가. 아니 엄마 지금 가져갈 거야. 엄마 맥주는. 아 그래? 응. 그래. 그래. 그러니까 지금 맥주 나온 거다 가져갈, 가져갈 겁니다. 닭스킨 요거 닭고비 꼬지 꼬지 챙기고 자 3일 전에 제가 엄마가 운영하던 간이역에서 이 메뉴들을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번 간이역을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이역에서 꼬치랑 알탕, 닭목살, 떡볶이 이렇게 총 4개를 챙겨왔고요 요 소스도 간역에서 가져왔습니다. 부장님, 네. 꼬지랑 닭목살 그리고 알탕이랑 떡볶이 이렇게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요리가 닭목살 볶음입니다. 네, 닭목살 볶음 그리고 요게 순살 닭꼬치. 뜨거, 아, 뜨거. 아, 알탕. 이거는 닭날개 꼬치. 지금 국물 떡볶이 완성이 됐고 소스를 양념을 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닭 목살 볶음 완성. 이제 떡볶이에 이제 요 군만두를 군만두를 이제 넣어서 한번 끓이면 되고 지금 꼬치는 두 종류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요 장날개 꼬치가 원래 꼬치였는데 프라이팬에 굽기가 힘들어가지고 꼬치를 빼고 장날개 조림으로. 하고 있고, 마지막, 알탕 끓이고 있습니다. 안에 꼬치 나갑니다. 치아 감옥살. 자, 이렇게 세팅하고. 박수. 떡볶이. 국물 떡볶이. 알탕. 짠짠. 알탕. 가운데 알탕. 아, 뜨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 진짜 철판의 리얼리티를 살렸어 장목살 <웃음> 까지 일단 뜨거워 간이여 메뉴 완성, 완성! 다들 괜찮 괜찮으시죠? <웃음> <웃음> 집에서 간이역 아니 생맥주 생맥주 손님들 다 어디 갔어? 알려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끝. 아 근데 너무 개판이다 이거 어떡하지? 저희 집 간이역에 손님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웃음> 다 먹었습니다. 네. <웃음> 우리 손님들 다 갔기 <웃음> 때문에 이제 설거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